천덕꾸러기 어, <웃음> 천덕꾸러기라고 할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천덕꾸러기냐 항상 뭔가 모자르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대접을 받는 사람, 우리나라 옛날 말로 비속으로 부엌대기, 뭐 밥풀대기, 소박대기, 대기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좀 천한 사람, 좀 모질이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그렇게. 전덕구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소통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 자, 이런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산할 때 자기 엄마에게, 자기 어미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참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난산 가운데서 애기도 죽을지 모르고 어미도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 해산할 때 보면 거의 비명을 안질수도 없잖아요. 여자들은 비로소 애기를 낳아야만 엄마가 되어야만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꼭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이름 자체가 슬픕니다. 가난, 고난, 비탄하게, 고역 뭐 그런 뜻인데 이런 사람이 태어나서 이 짧은 두 구절인데도 엄청난 능력을 받은 내용입니다. 어, 성경에,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자기의 운명이 너무 좋, 너무너무 좋지 않고 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지? 나는 태어나면서 왜 형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지? 왜 마지막이 이렇게 장자만이 왜 축복을 받, 받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창세 보니까 야구비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예요 자기는 항상 형 다음으로 형 다음으로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많아요 저도 순서로는 여섯째예요 여섯째 순서로는 여섯째고 아들로서는 네 번째고 내네 밑에 막내 동생 남동생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뭐든지 형, 번 형, 아버지, 대 아버지, 마다들, 마다들, 우리 어머니도 마다들, 마다들, 마다들. 어렸을 때부터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어떤 소망, 야망 같은 것이 있는데, 야망이라고도 할수 있고, 야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이 초등학교 밖에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 방학 때가 되면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지도체를, 지도책을 펼쳐놓고 관상대 기상 기후에 대한 그림으로 나온 것, 사익과 부도, 이 책을 보면서 세계 지도를 막 보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한국 땅의 제일 조그만 땅덩어리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나라 이름을 찾고, 도시 이름을 찾고, 산맥 이름을 찾고, 사막 이름을 찾고, 강의 이름을 찾으며, 각 나라의 수도를 또 찾고 그러면서 나라를 보면서 지도책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늘 보던 건데도 방학 때가 되면 더 많이 봐요 그러면서 지도책을 보니까 어렸을 때에서 오니 이 나라에도 가고 싶고 저나라에도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가고 싶고 항상 궁금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소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야비스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야비스의 배경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너무 음울하고 비관적이고 비극적이고 가난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슬픔을 더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야비스. 자 그런데 이 야비스가 성경에는 야비스의 영성이라든지 이 기도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나와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냐 우리가 지금 이제 추론을 해 보는 거예요 야베스가 대충 기도한 것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야베스가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게 소원했어요 하나님 대게 복에 복을 도와소서 같이 하다 복에 복을 도와소서 그냥 복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달라는 거야 그냥 복이 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요 복에 대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 열정.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물질의 복이나 이거는 당사자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냐에 따라 달려 있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해도 어찌 못하면 종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계 32장에 야폭강에서 씨름하잖아요 20년이 넘도록 계속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왔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복부터 시작해서.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그 거야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길 수가 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베스의 환경이 너무 비극적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느냐 간접해 시다 동기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속에 있는 강력한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이 동기가 이기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기도와 플러스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 이유는 자기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 돌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소서. 네. 그리고 이 복이 지경을 좀 넓게 해주십소서. 그냥 복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 이거,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땅을 차지하큰 그 넓은 땅을 찾아길 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거할 그 땅이 없는 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거칠 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달라고. 우리 이제 교회도 월세 이제 끝나고 땅 달라고 해서 땅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으니까 우리 소리를 들으시지 하나님의 코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이제 대답이 이제 하나님의 코김 있어 코코김 성경에 하나님의 입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고 모세도 하이디에 숨겨놓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제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눈꽃만큼 체험한 것이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항상 그 생각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왜 영이 안 열어지냐 영이 열어지면 여러분들은 집에 안갈거예요 집이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돈도 안 벌고 직장도 안 가고 자기 자식들도 학교에 보내든지 말든지 다니든지 말든지 천국에 한번 맛을 보면 세상에 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이 안 열어지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음. 그리고 이야베서는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이 아무리 넓으면 넓을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일도 많이 생겨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계로 보내시니까 한국에 주님이 교회에 있을 때는 웬만한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복되는데 외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보니까요, 안 가면 안 돼요. 아프리카도 안 가면 그 지역에 성령의 불이 죽어요. 작년도 아프리카 안 갔죠? 오래도 안 갔지. 난리가 나서 난리가 나. 목사님 먼저 오십니까? 주님이 물론 주님이 함께하실 주님이 그 교회의 현장에도 계시지만. 주님의 능력을 가서 재현시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고 할렐루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요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요 이미 주님의 교회는 우리만의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야 주님 이제 월세 좀 그만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을 우리 교회가 좀 숙소를 잘 마련해 가지고 우시게 하고 음? 그런 내가 지금 고민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역이 넓어지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면 내가 축복을 받으면 복에 복을 더 받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저기 저 누구죠 저저저 저, 저, 저. 이건희야 누구야 그 회장 예? 이재용이냐 맨날 풀려다니잖아 여기에 뻑하면 대통령에 끌려가고 뻑하면 또 누구 또 누구 또그 그 회사 누구 또 누구 뭐어 고위급에 있는 그리고 또또세금안 내고 또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국민들한테 욕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욕을 더 많이 먹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리는 사람들이 많고 기업이 크면 클수록 전 세계에서 삼성을 우러러보고 삼성을 막 욕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요. 못무해결해 그러니까 복을 너무 많이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새끼 밥이나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릇이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 은 골치아퍼져요. 여기저기 불려다니거든요 또 가서도 해결해 줘야 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커 달라고 그러고 능력만 크게 많이 은사만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은사 많이 받으면 제명에 못살 거려 자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받았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럼 그 사람 집에 들려달라 하겠지 안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가서 그냥 손한 밟고, 일어나라! 으쌰쌰쌰쌰쌰!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 자리에서 불떡불떡 일어나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일어나버린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종신 낳은 것처럼, 또 따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손에 성령의 기운이 있으면, 따라가잖아요. 전에 그박대선 장로가요 전동안이 박대선 장로가 독소에 저 신앙촌 건설할 때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냐면 인부들이 땅을 파고 개간하고 그 신앙촌을 건설을 하려고 러는데 독사가 너무 많아서 인부들이 독사에 독에 물려서 막 죽는 거야 병원에 막 실려가고 그러니까 빨리 장로님 모셔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 은퇴 일부 직전에 은퇴하시거나 일부 직전에 있는 옛날에 부흥사들 목사님들이요. 박태선 장로 엄청 많이 따라다녔어요. 능력 받으려고, 그래서 양복을 던지면 그냥 다 쓰러져 버려. 그걸 찢어가지고 속초에 넣고 이 능력이 자기 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신령중건설로 할 때. 박대선 장로가 와가지고 뱀 많이 나오는데다야 모다 불 피워 모다 불 피워놓고 인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삶을 다 보고 있는데 손을 들고 주연이맞춰서예수이름으로하니까 뱀이 숲속에서 뱀이 다섯줄로 꼬리에 꼬리를 넣고 다섯 줄로 쫙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뱀들이, 독사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모닥불이 있는데, 장작 있는 모닥불이 있는데, 슉, 쓰니까 모닥불로 다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웃음> 여러분, 속에 뱀들이 많이 있네요, 이아이 미안해. 미안. 에이 팬들 나와라 약간 사기 기질이 많이 있네요 <웃음> 웃어 달라니까요 요새 유튜브에서 나중에 내가 왜 재밌는 소리를 안 하니 부엌에 네. 일하다 부엌 이라도 듣고 깔깔깔깔 웃고 아침 일해서 운전는데 목사님 소리가 올라오면 또운전또 듣고 자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웃어주세요 <웃음> 어, 아츠타라비야, 군대를 다 삐아삐아, 피쉥! 나한테 빔이 더 들어온다. <웃음> 오늘, 불 많이 받으시고, 불 받을 때,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뱀들 다 끄집어냅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안에서 오렌지 주스하고 비슷하게 생기가 그냥 배하고파 급하게 딱마시는 그냥 어? 이거 뭐야? 독한 술을 마셨어 그게 오렌지 주스하고 색깔이 너무 비슷해요 그건 마셨어 이러면서 어? 이거 뭐야? 그러더니 저쪽에서는 전민경립사는 그냥 그냥 잘 마시더라고 의도적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엄청나게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받고 타락한다는 타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책에서 본본 건데 할렐리아 기도원 김기아 원장 그분이 쓴 책을 내가 봤어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애기 깐내는게 없고 매일 부평이 가지 겨울이든 여름이든 평신 때막 전도를 했대 이렇게 예, 밤이면 가서 도 기도하고 애기 없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치유 은사를 받았어요 치유 은사를 받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이 몰리잖아요 막. 여자들 가슴이 막 코름이고막 유방암 걸리고 온 몸에 코름이고 이런데 발가락 그 버그스 병있잖아요 발이 썩어 들어가고 뼈까지 막그 뼈를 막 족발처럼 우두둑두둑 부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막 이거 끄집어내서 고른 살을 막 썩어서 손으로 막 끄집어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 냄새가 막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나는데 이분은 치유 사양할때 하얀 드레스 옷을 입고 아무 거리낌 뭐 없이 이렇게. 그렇게 없이 손으로 벌어지구대기막 납불면 구대기한 무디씩 손으로 다 잡아내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손으로 긁어 팠다 해도 또 2단 3단 하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거기서 생수가 나오는데 생수가 구정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원장에 가서 구정물 한사발을 바가처럼 마셔서, 주님, 믿습니다. 쭈글글글글 막 마셔서. 그리고 말 그리고 기도해버리니까 구정물이 생수가 되어서 생수가 계속 지금도 나온대요. 예. 어쨌든 할렐루야야. 그죠? 예. 그리고 자기 기도원에서 비서처럼 잘, 그, 순종을 잘하는 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줄게 없으니까 남편이 미국에서 보석 다이아반지를 귀한 거를 선물로 사 가져왔어요 여보 이거 당신 줄 테니까 이거 절대 누구 주면 안돼 꼭꼭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자꾸 그 보석 반지를 그 시집간 그, 그 저기 비서 여자 자매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함에서 그 보석함에서 꺼내가지고 공항 갈때 공항에서 야 이거는 우리 남편이 절대 누구 주지 말라고 선물해 준 거다 야너 가져라 쫓버렸어죽어고 나서 집에 와서 빈 보석함을 보면서 아유 약간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세상 집에서 보니까 그 보석 반지가 새끼를 쳐버렸네. 네. 새끼를 쳐버려서 똑같은 것이 포속하면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난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봉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한다. 내가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이 기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짧은 내용인데 야비스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너무 은밀한 기도생활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시대에 느헤미아 시대에 포로로 기환해서 에루살렘에 왔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의 벽도 다 무너지고 허허벌바만 남았어요 여기 와서 그들이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정말로 아무런 시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황피한 들파만 있는데 그래서 이 야베스가 그 시기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는 가정이 완전히 막 한국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멕시칸 쪽에 또막성례물을 사먹어 얼마나 불받으면 막 울고 막그 부인이 마흔여덟인가 그래 남편도 마흔여덟인데 애가 둘인데 애가 열아홉 스물인데 이혼하고 새 남편을 또 들였는데 새 남편이 자기 딸보다도 나이가 더 딸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더 많아 그 20대 20대 중반이야 마흔 여덟 살 먹은 여자가 20대 중반에 있는 신랑을 골라서 그리고 전남편은 전남편하고 현재 남편하고 한 집에서 다 살았 또 <웃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20대 중반에 남편 새 남편 아들 같은 남편하고 애를 또 낳았어 애를 세 명인가 낳지 세 명인가 낳았는데 전남편이 같은 집에 살면서 새 남편이 아기를 또 봐줘 아 이런 우라질 그러면서 신앙의 양심이라든지 어디에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또 전남편 딸아무개가 마약하는 백인 남자한테도 이렇게 어떻게 그걸 맨날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또 강간을 당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는데도 카고 또 카고 그래 가지고 기어이 애가 생겼는데 애를 낳았는데 애 보니까 폐의 구멍이 세 개에 뚫려 애가 나왔어요 장애를 가진 애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 집구석이 내가 가면 멀리 콜로라도에서 열리까지 비행기 타고 와요 하나 환장하겄어 목사님 베타킹 우리 첫 남편입니다 지금 남편입니다 우리 딸, 뭐, 애기, 손자, 뭐, 완전. 와.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불을 받으려고 오는 거야. 또, 전 남편도 오고, 새 남편도 오고, 이들도띠죽박죽 해야 하고사님 이번에 봤죠? 그래도 불 받을 때도요, 그냥 불안 받아, 성례의불 하면, 아, 여자 여자한다. 그리고 등짝가서 아, 조목사님 나 대신 빨리 사역 가세요. 나저쪽으로 갈게. 잘못하면 뭐 큰일 나거든요. 앞으로 쓰러지면 그냥 큰일 나. 그럼 데 조목사님도 다 생각. 신령도가 다 봐야다. 나는 절대 안 봅니다 근데 이번에 갔다얘들이 너무 많이 컸어 근데 내가 정리를 했어 지난번에 가가지고 야전 남편 이리 와봐 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안돼야 이게 무슨 집구석이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냐 진짜 그러지 마라 너왜새 남편 얘기를 봐주고 있냐? 이이집 도대체 뭐 완전 몰몬교도 아니고 거기는 몰몬교는 일부 다 처제인데 여기는 뭐한데 일처 다 부제야 완전히 여자가 맘만 먹으면 이 남편한테 갈고 전 남편하고 근데 남자들이 광장 못해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서 조이와봐 너는 역시 있으면 안 돼. 어차피, 오는 마당에 왜한 집에 같이 있냐? 너 나가라. 나가서 새 살림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우, 몇년 동안 말을 안 듣는데, 기우이 말을 안 듣다가 나중에는 갔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또 이제 한 가족이 와서, 오리 반도가 니까 내가, 아우, 조금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경계선 같은 게 없어요 경계선 같은 게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응답이나 능력이나 물질의 복이나 당사자가 내 안에서 어떤 동기가 있는데 무조건 기도응답이다. 무조건 축복이다. 무조건 능력이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동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안에서 만든 이 동기가 과연 동기의 수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이 동기가 잘못되면 동기를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운명이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야베스 같은 사람은 노력해도 안 돼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 처절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원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인생과 자기 운명을 자기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나요? 응답을 원하십니까? 능력을 원하십니까? 몸부림치야 돼요. 내 안에 동기가 그저 하나님 무시게 합당해야 되고, 예. 야비스가 받았던 모든 축복은 순탄하게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거쳐 받은 것이 아니야. 예. 고난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했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개치를 했어요. 삶을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들일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 병고침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병이, 어, 어, 죄가 아니에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복 고침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야비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압박을 받는 이름인데 나중에 별명이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주 존귀한 야비스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바뀌는 과정에 처절한 고난의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뭔가가 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이천덕꾸러기가 부대집 받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강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속에 뭐가 있느냐 숨어있는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 같이 하서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을 원하는 이 기도에 뭐가 있느냐 영성이 들어있어요 강력한 영성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도 야베스가 소원을 하나님께 막 야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야망이나 소망이나 그거보다는 기도의 무게감을 기도에 대한 무게를 더 실어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들어줘 버리신 거야 할렐루야 지경이 없는 야베스 땅이 없는 야베스가 지옥을 달라고 하나님 여기는 다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발로 밟으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내, 이, 이,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좀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혀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야 복도 받아본 사람의 복도 받습니다. 응답도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그 응답을 확실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걸 뭐해요? 기도로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기도로. 내 기도가 살아있으면 증명을 해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셨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지경이 넓어졌으면 지옥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이 제주어집니다그 지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야베스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돼요 장사관들이 책임져야 되고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되고 국민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정권에서 책임지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요 두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있는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 감옥에 줄줄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또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찌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감옥에 들어간지 몰라요 전직 대통령이 자살해서 죽고 이번에 대통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내주잖아 다 아니라. 말도 못하고 지금 말도 못하고 그러니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국민들이 우리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보수나 진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동네북이야 동네북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완전 개차반이거든 러시아도 우리나라 보면은 아이고 저 한국 저거 저저거 저거. 네. 북한에서는 아이고 저거는 문재앙이네 재앙이야 재앙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완전 히 호구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을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양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서로 밝고. 그 미국인 또 뭐야? 미국은 한국을 완전히 봉으로 하는 거야. 심심하면 돈더 올려. 야, 우리 한미 군사 훈련하는데 돈, 돈 내놔. 훈련할 때마다 돈 내놔. 일본이 또 얼마나 개무시해요, 또. 무해지 우리나라 꼴이에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철학도 없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라는 말로 운영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고 세계 강대국이 되면 그 나라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야베스가 지경이 넓어졌을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자기 지역의 물질 없이 갓다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도와주고 같이 잘살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 다 뺏어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냥 같이 망하냐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혼란이 더 커지고 위험성도 더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땅이 너무 넓으니까 한쪽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이 1미터 2미터까지 와버렸어요 벌써 로키삼에 있는 쪽에는 또 다른 쪽 남쪽에서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들이 막집 위까지 다 잠겨버렸어요 또오클라호마 텍사스 이쪽으로막 강력한 토이도가 불어가지고 집을 다그한 지역을 다숲대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도 커지면 커질수록 세계적이면 세계적일수록 사역도 세계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것도 커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꿈도 마음도 넓어야 될줄 알렐루야. 네. 그러니까, 조그만 스트레스나 시험이 왔을 때도,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요, 빨리빨리. 어느 한 문제 내가, 어느 한 문제로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개척교회는 자기교회만 생각하면 되죠, 모든 교회들이.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에리미아 45장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내가 널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순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도우시고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광화문이나 어디 가서 촛불을 들거나 태우기는 못 흔들리지만, 집중적으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 할렐루야. 제발, 야베스 같은 사람 좀 나와서, 어,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아픔을 주고 부모에게, 아픔을 주고 태어난 이 야베스가 나중에 야베스로 인해서 그 제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